자 유튜브 친구들 하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KFC 닭껍질 튀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닭껍질 튀김이 어 지금 난린데 약간 인싸 음식이죠 요새 네 전국 단 6곳에서만 한정 판매를 하고 있고 6군데 강남역점 경성대 부경대점 리량진역점 주원 안개 디티점 연신내역점 한국외대점 이렇게 6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네 군데, 그리고 서울 외 지역 두 군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. 저는 오늘 강남역점을 갔다 왔고요. 강남역점은 10시 오픈인데, 오늘 조금 빨리 해서 9시 한 40분? 45분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. 저는 직접 9시부터 가서 줄을 서서 샀고요. 네 번째였는데, 세 번째에서 받았어요. 왠지 모르겠는데, 제가 세 번째로 받고 나왔습니다. 총, 제가 사온 거는, 다섯 개. 하나에 2,800원인데, 다섯 개 사왔습니다. 진짜, KFC 갔는데, 거의. 으아. 양꽤 많죠? 5인분. 자, 여기 보여드릴게요. 자. 뭔가 약간, 사실 뭘 튀긴지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볼 때는. 한 번,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고, 이게 칠리 소스인 것 같은데, 자, 보이시죠? 이거에다 먹어야지 더 맛있을 거, 맛있다는 것 같아요. 약간 매콤한 소스 같아요. 음! 음! 음, 맛있다. 그렇게 하던데. 닭스킨 스킨볶! 음! 아, 기름진 맛!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맛이에요. 제가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바삭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. 그거 잘못 튀겨진 거 아닌가? 되게 바삭한데 소리 들리시죠? 씹는 소리. 아 어, 맛있어. 이게 여러분 이런 걸 먹을 때는 콜라 아니겠습니까? 얼음 가득 담은 콜라 잖아요. 제가 또 이걸 일본에서 사왔잖아요. 자. 아이 닭껍질 튀김은 분명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듯이 사실 기대가 큰 만큼 약간 아쉽다라는 평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 저같이 약간 이런 느끼한 음식과 이런 껍질 닭껍질 좋아하던지 그런 분들은 정말 좋아할 수 있다? 그런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 맥주한주에 정말 잘 어울리겠다 그런 뭐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여섯 군데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대량으로 풀린다면 좀 사놨다가 저녁에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칠리소스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느끼할 수 있는 거를 얘가 좀 많이 잡아줍니다 생각보다 되게 매콤한 그런 소스 맛이에요 아 근데 이건 무조건 있어야겠다 이거는 확실히 느끼하긴 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 살짝 후추 맛도 살짝 나고 닭껍질 뭐야 이거 이걸로 그거 썸네일 잡아야겠네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KFC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정판으로 판매하고 있는 닭껍질 튀김 야 드디어 한국 상륙 이라고 떴는데 저는 강남역 점에서 먹었고요 지금은 한정판매로 지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줄서서 기다리면 몇시간만에 동이 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제 기준으로 신기해서 먹는 그런 맛일 순 있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정말 맛있게 먹었고 걱정했던 것보단 바삭했다 걱정해. 어거보단 바삭하니 맛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, 많이 먹으니까 느끼한거지 이런거는 뭐 조금 조금씩 먹는 그런거기 때문에 그렇게 먹기에는 정말 맛있을 수 있고 이 칠리소스에 먹으면 그래도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, 내가 인싸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KFC 가서 뭐 줄을 쓰더라도 한번씩 먹어보시는 거참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게 이 여섯 군데만이 아니라 다, 정말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살수 있다면 그때는 꼭뭐 맥주 드시면서 저녁에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